첫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 5월 초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방한 시에 문재인 을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 다고 했습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보자고 연락 해온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 습니다. 세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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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가 퇴임을 했는데도 바이든이 만나고 싶어한다 얼마나 문재인을 존경했으면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만나고 싶어 하겠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기획입니까 이 얼마나 대깨문에게는 눈물 코물 나게 감동을 줄 기획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탁시의 바이든 문재인 상봉설의 컨셉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긴 할텐데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고 물으신다면 운동권 종북 자파 세력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가 거짓말과 조작은 운동권 좌파 세력들의 DNA입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유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촛불 전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던 것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들의 머릿속, 혈액속, DNA속에 조작이라는 DNA 유전자가 콕 박혀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자동판사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자기들의 혁명 을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나 이용의 도구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눈에 한낱 개 돼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 말씀 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3월 9일 야간에 지지자들과의 성대한 만남을 위해서 바이든과 문재인의 만남이라는 반찬거리가 필요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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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도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개 돼지였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기와 거짓말로 대중을 집단 광기로 몰아갔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그 거짓말을 조작해 냈던 자들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